지금 알파이 갔는데 아이고 알파이 뭔가 오늘따라 사람이 많네요 여러분. 음, 딱히 뭐 사러 온게 아니라 그냥 구경차 온건데 음, 붓도 있고 자 얼굴을 지키는다니까 음... 감사합니다 어, 음... 현탈에서도 만년필이 나오네? 현탈 만년필이다? 얼마지? 얼마지? 18,000원이네? 꽤 비싼데? 18,000원에 같이 달려나? 음... 18,000원 같이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요게 18,000원인데 국제국가 컨버터가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나만 사볼까? 펜탈인데. 탈거한사보고파이럿트뭐지볼펜인가 거 볼펜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다. 볼펜, 싫어해요뭐지 음, 라인지, 라인지, 라인지, 우개도 하나 지야 되는데 인지 라인지, 라인 스쿨. 커지우개도 있네요. 이거 신색이에요 커트 음. 음. 여기 제일 궁금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음, 카테지 파운덴 펜입니다. 국제여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안 나와 있어요. 스타일러 플럼 트레디어 커트. 카테... 국제국이 들어가는 거야. 안들어가는거야 모르겠네 냐누 <목소리도> 샤프도 있는데 너너마니 한누구 자동샤프라고 딱누이 적혀있는데 구냐 전 샤프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관심은 있는데 잘 쓰지는 않아서 음... 이거 살까만 고민, 고민이 고민 되네요 이거 살바엔는 잘...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잘 믿을만한 곳에서 사는게 낫지 않을까? 인터넷 주문할까? 일단 원래 목적이 지우개라는 거 보도록 하죠 지우개 지우개 펜타 n t o w n Pentown, Pentown, Pentown, p e n 스테들러 Pentown, p e n 하버가스테것도 있네요 어떤게 좋은건지 좋은 모르겠다 <웃음> 어, 모닝글로리 제품도 있는데 모닝글로리는 딱히 요게 음. 그렇게 좋다고 듣긴 들었는데 지우개 똥이 안나오기 안 나오기 유명한 걸로 들었는데 오 슬라이딩 지우개. 라벤더, 하늘. 오우 야. 종류도 많다. 리필 지우개도 있네. 2700원. 근데 난 지우개 그리 많이 쓸 일이 없,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p b c 프리 데크스프리. 저는 음... 파버카스텔에 요걸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올리카가 있는데, 저런 끔찍한 혼종은 안 사는 거고, 붓펜도 어, 있네. 부펜은 제가 사놨으니까 패스 이거 샀던 거고, 이게 뭔지 궁금한긴 한데, 색깔이 예쁜 게 있나? 일본 나서 하나 도 모아 놓겠다. 계속 요 근처만 빽빽이 도는 것 같아. 연필도 있네. 연필은 연필은 제가 안 쓰니까 패스. 1.0mm. 뭔데 이건 이렇게 비싸지. m 데 이건 3 1 5 0 0원이야5지미키마우스인 <목소리> e n n y 5지 e 지이저 샤프야 볼포인트 p 인거 같은데 볼포인트 y 은 패스 트펜 자동 샤프 여기 궁금하긴 한데 몇점몇밀인지 몰라..모르겠다 아 여기 샤프심이 안나오는 샤프 샤프심이 제대로 안나오는 그거구나 그니까 러이 상태 쓰는거 요거 블랙으로 하나? 사실 요게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좀더 알아보는 뒤에 사는걸로 펜탈 자동샤프는 하나 사보는걸로 그외뭔가 특별한거는 살만한거는 없어 보인다 샤프심 중에 색깔 들어가있는 샤프심 없나? 색샤프심이 없는건가? 음 저기요 샤프심 중에 색깔 들어가 있는 샤프심은 없어요? 0 5 m m 짜리예요못 찾아가지고요 여러가지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말하죠? 네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한가지 색깔. 색깔 들어가 있는 거라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네. 아유한색 네. 이런 게또 있을걸요? 색깔 보면 다 0.7이네 건데 0.5가 되어 있 돼요? 네 제가 0.5를 써서 0.5 옛날엔 말하는데 요즘은 없네요 아니, 2.0mm짜리 어도 있어요? 2.0mm짜리, 2.0mm짜리, 2.0mm짜리, 빨간색이 어디 있어요? 빨간색 하나 있어요? 2.0mm, 하나만 할까나? 가격을 뭐하는지 모르겠다. <웃음> 신발 검은색이다. 맡겼어 이렇게 두 개만 사고 돌아가죠. 그냥 여기요. 네,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요여여기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두개 사고 돌아가는데, 아, 뭐, 영상 찍는 거 창피했다. 제 <웃음> 쪽팔리야. 일단, 여기서 영상은 끝. 안녕하세요. 팟도스의 파비앙입니다. 네, 앞서서 제가 쪽팔리 하면서 무려 12분간 쇼핑을 했던 영상을 보시고 오셨고요. 네, 그래서 산 거는 오토의 노노 노크 만년필 아 만년필이 란다샤프구요 그리고 파브카스텔의 더스트 프리 프리 더스트 프리 맞네 파브카스텔 더스트 프리 지우개를 샀습니다. 네, 솔직히 별거 없어요. 파토사의뭐 파도사의 뭐, 기본 영상 베이스가 이거 아닙니까? 그냥 뜯고 열고 한번 시필해 본다. 네, 자동 자동이라는데. 어떠시고 자동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근데 아까 너무 창피했어요. 아까 아줌마가 <웃음> 되게 제가 카메라를 계속 손에 들고 이렇게 쓰니까 오 튀어나온다 이렇게 아 이게 심이 거의 안 나오네요. 심이 거의 안 나와서 그냥 자동이라 는 거구나. 어쨌든 리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지우개는 지금 당장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우개는 뭐 리뷰할 그게 없어요 뜯어서 쓰레기는 뭐 아까 썼던걸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더스트 프리라는데 얼마나 더스트가 프리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엄청 잘 뭉치네요 그리고 쉽게 잘다 다 지워지고요 음 좋다 네. 지우개 잘 샀구요. 네. 오토프리 만 오토프리 이거 아 이렇게 써지는 거구나 거의 심이 안나와있어요. 거의 심이 안나와있는 상태에서 써지는 거군요. 음. 장단점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 이만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1분 영상 찍을 때, 와... 아까 정말로 창피했어요. 네, <웃음> 집에 오기까지 정말로 아, 쪽팔려가지고 영상 제가 보면서, 제 영상을 보면서 왔거든요 제가 혹시 누구 사람들 얼굴 찍히지 않았나 하면서 사람들 얼굴 찍히지 않았나 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왔는데몇명 찍혔나? 어쨌든 그 보면서 왔는데 막 혼자 조용히 얘기하는데 주변에 막시끌시끌하고막 그러니까 막 혼자 조용히 속닥속닥가 속도 텐탈 만년필 이거는 어쩌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아줌마가 제가 그 마지막에 아줌마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그 가게 아줌마한테 아주머니한테 그 가게 아주머니한테 저기 색깔 들어있는 샤프 라인 샤프심 이 있나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주머니 눈빛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딱 들고 딱 하는 모습이 딱어제뭐 하는 애지라는 딱 그런 표정이셨어요. 아 너무 창피해. 아 너무 창피해서 아, 아 고개를 못 들겠네요. 아, 진짜. 어쨌든 오늘 파도 사는 여기까지고요. 아, 앞에 12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